예레미야 30, 30장입니다. 22절부터 31장 4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하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다 같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춤며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사람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생각은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충만하여 성도들의 심령을 깊이 깊이 아로새겨서 말씀이 말씀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31절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요, 히브리 말, 말에는 영어로 번역하면 declare, 선언하다는 뜻이에요. 요 내용은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제가, 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이 구약, 그, 신학, 문장학을 배울 때에, 이게, 문장 분류법을 배울 때에,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31, 31장을 중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시로 되어 있는 문장의 분석상 이 장을 나눈 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있잖아요 단어를 연구하느냐 문장을 연구하느냐 파 a 그 h 을 연구하느냐 장을 연구하느냐에 대해서 분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적 분리법에 따라서 문장을 분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31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분류법상 틀렸어요 옛날에 마소라 학파들은 접속사만 보고 문장을 분류했어요 문장의 내용을 보고 문장을 분류한 게 아니고 그러면 보자고요. 어, 여기 22, 30장 21절을 보게 되면, declare the rule.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포하시니라. 그러나서 기 때문에 22절 하나가 그 문장의 한 묶음이에요. 이 시의 한 묶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23절, 24절이 또한 묶음이에요. 여러분 시를 쓸 때에 시의 운과 연이 있잖아요. 그것이 분류되게 되면 내가 어머니라는 시를 많이 썼는데 음, 기독교 문인협회에 있으면서 그그 그 이원들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어머니 시를 그리 많이 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데 어머니에 대한 가슴에 맺힌 것이 많아서 그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 그러면 시적 의미가 아니에요. 가슴에 파고드는 어머니. 그럼 조금 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내 심장의 피를 뭐 어떻게 하는. 그럼 좀더 깊은 시나, 그 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시는 3분의 1 이상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시를 분류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이해해야지 이대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면 31절, 31장에 와서는 이것이요, 일절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가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가 앞에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불류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 분류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때 단어를 먼저 연구하고 그다음에 문장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장을 연구해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설교들은 제목 설교만 주로 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파헤치는 설교가 아주 적어요 그거는 디렉티브 논리법이야 논리학에, 헬라 철학에 나오는 논리학에 있어서 디닥티브로 하게 되면 이거는 객관성이 약해요. 전체로 보는 게 아주 약해요. 인덕티브가 돼야 돼요. 즉, 인덕티브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인덕티브. 인덕티브. 귀납법이요 귀납법으로 해 성경을 전체로 보면서 구체화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보게 되면 그 놈만 파고들다 보면 나중에는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자고요. 앞에 동그라미가 쳐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말로 갈 하나 단어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갈이라는 헬라말의 그것은 그럼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을 연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동그라미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동그라미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로마스 7장하고 8장은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약간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의 문장학적으로 히브리어 법으로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만 딱 나온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요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디클레 l 더 로드 주님께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의 문관이 너희는 내 하나님이 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한 묶음이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라 요하의 노유음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보라 앞에다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 그러면 한 묶음으로 그 앞에 22절에 연결돼서 묶음으로 23절 24절이 한 묶음으로 돼야 돼요 시적으로 볼때 그러니까 왜 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 의 백성이 되리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요. 근데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22절의 연을 이어서 그 다음에 31장에 넘어가게 되면 여와의 말씀이라. 이것도 declare the law.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라는 내용이에요. 여와의 호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운과 연으로 해결해야지 장으로 파라그룹으로 나눠부르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히브리에서 나온 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쭉설명하지않아요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이 정도만 하고 일절 여기에 내온 내용, 내용 은약 여기에 나타난 은약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어요. 은약론은 어, covenant, of the, covenant theory, the theory of covenant. 그은약 그 이론은 약속이라는 말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은약론은 개파 신학에서 17세기에 시작된 신학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은양론은 예정론, 기독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조직신학과 조직신학 이기한 조직신학 속에는 은양론이 잘안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이 은양론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여기 내용은 여기에 예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어 은혜은약의 내용이에요 은혜은약 은혜은약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우리는 그의 가족이다 그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왜 가족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종족 근데이 내용은 사실상 패밀리래요 애매르 초순 피플 선택된 백성인데 패미를 말하고 있어요. 요거요. 근데 이 언약은 세 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세 가지. 신학적으로 분리할 때. 첫째 뭐냐면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그다음에 두 번째 행위 언약이에요. 세 번째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은약은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둘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근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구속 언약에서부터 시작돼요. 구속 언약. 그게 그러니까 redemptive covenant. 이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약속하고 틀린데 이 redemptive, redemption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 얻는 s a l v a 하고 달라요. 의미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러면 어,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아기를 낳지 않아요. 그러면 어린이를 낳을 때 어린애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어린애하고 부모하고 계약서 체결해, 체결합니까?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잘 키워줄게 밥 먹여줄게 교육시켜줄게 그럼 너희를 교육해줄게 그 계약서 체, 체결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는 당연하게 자녀를 바로 키워야 될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와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야 나는 너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지만은 나는 너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느 때 태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해서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된 거예요 자왜 하늘에 계신 하, 아버지 그랬어요? 하늘에 선 위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자 멀리 계시는 뒤 아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자면 타자. 타자는 이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타자라는 말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가족 관계와 상관이 없는 높이 계신 분이에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나와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가 된다. 그것이 은혜 은약이에요. 그것이 가슴이 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아들, 내 백성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뭐냐 그러면 어. 구속 언약으로 들어가서 구속 언약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이걸 계획하셨어요. 김양주가 어떻게 되어서 예수 믿고 어떻게 되겠다, 백성으로 삼아서 어떻게 나를 섭리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하나님 부모가 자식에게 의무적으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스스로 나를 위해서 약속을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공짜로 받아요 근데 그걸 누가 그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값어치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독으로 나를 위해서 예?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내 자신을 가끔 생각해요. 나는 틀림없이 자살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 그러니까 구속은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당사자예요. 그럼 구속은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해 실행하시는 분,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아들이에요. 그럼 실행이란 뭐예요? 실행이란 것은? 실행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군가가 값어치를 지불해야 돼요. 이 값어치 지불은 뭐냐?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완전히 죽는 거. 죽지 않고는 이 값어치를 지불할 수 없는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값어치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 밑에... 100% 순종하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값어치를 지불했어요. 그 지불한 대가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구속 은약의 실행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계획하시고 이걸 실체내 옮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구속 은약이에요 두 번째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 은약.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예요 인류.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대표자라 그랬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 히브리말로 아담의 몸이라는 것은 복수 행위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담에 맺은 언약은 히브리말로 볼때 인류 모든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는 지키면 그 내용은 뭐지 습니다 당사자는 마,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지만은 그거는 내용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모랄 룰 도덕률이에요 도덕률 그래서 이걸 행위언약이라 그래요 도덕률이기 때문에 행위언약 예. 근데 이게 타락했어요 완전히 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럼 한국에서 어렸을 때도 저도 그렇게 설교 들고요 신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계명이니까, 음,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워 놓고,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는 그 얻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구약이 율법이고, 행위가 문제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에덴동산에, 동산 나무에... 그 가운데 동산나무에 실과 따먹지 말라 그것부터 세워놓고 따먹는가 따먹는가 다 보고 있다가 그것을 잘 지키고 난 다음에 이등 동산을 주고 잘 지키고 난 다음에 만물을 창조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걸 지키고 난 다음에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한다 그랬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인간이 어, 얼마나 사악한데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살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때 조금만 생각을 이렇게 돌이켰으면 좀더 좋았을 거고 좀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을 텐데 그 잠깐의 유혹 그 잠깐의 나의 유익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게 해를 끼쳤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해서 절대 범죄 아니 했을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엄청난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착실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 당신 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돈이 많았을 때가 없으니까 계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그럼 무슨 계약이냐 하니까 돈 천만불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난돈뭐 많으니까 천만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31일에 1년 지난 후에 1불만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계약하십시다. 제가 사인 안 하겠어요. 하도 사람이 좋아서 사인 안할것 같죠. 그거 사인 안한 바보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인합니다. 그것보다도 더큰 은혜를 아담에게 허락한 것이 아담의 창조한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자인을 다스리고 자인을 마음대로 이름짓게 하신 은혜예요. 만약에 제게 그 능력이 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는 내말 한마디만 끝나버려요 러시아 오늘부터 일주일간만 섭씨 150도가 모스크바에 섭씨 150도만 돼버려 전쟁 끝나버려 다 죽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영하 한 500도만 내려가버려 내말 한마디만 자연을 다스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그 눈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범해버렸어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잡혀가서 백성이 엄청 늘어났어요 백성이 늘어나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좋으세요아 좋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말씀 잘 지키고 개명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해 내왔지요 맞아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요 처음에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러고 그다음에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데 네 나님 여호와니라. 앞에는 하나님 한 번만 나오고 뒤에는 네 하나님 이한이라왜두개나와 이것도 신학적인 문제에 아주 깊은 내용이 이거는한두 시간 설명해야 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의 오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는 너를 이애굽땅에서 종대였고 고통당하고 그 소리를 들었어. 아우 성치는 소리를 들었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어. 그러므로 너는 나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이 나와요. 너희 내 구원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계명 너희에게 주어 이 십계명은 지킴은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단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므로 더 유스 오덜로 율법의 유익이 있어요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 첫째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모든 만 국가의 사회의 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법의 기준이 돼요 세 번째 성도의 생활에 촉진대 역할을 해요 네 겨울이지 마라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촉진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0계명은 율법은 우리가 은혜를 얻었으므로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너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투로 인도하는 이 교육을 받는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그몽학성생이된다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시기명을 읽어 보면 자세히 읽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에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예요. 행위언약. 그러니까 세 번째 은혜언약이에요. 은혜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에요. 나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당사자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가족,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 내용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이있지만단한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와 맺을 수 있는 언약의 내용이 못돼요 못돼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언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은 상호 동의 계약 또는 상호 호의 계약이 성립돼야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는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를 보고 거지를 불렀어요. 거지를 보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50만불 주고 1년 후에 또 50만불. 1년 후에 또 50만불. 죽을 때까지 50만불씩 매년 줄 테니까 가서 잘 살아. 계약, 계약을 계약 맺어야지. 그는 상호 동의 상호 호의 계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짝사랑의 계약이에요. 그렇죠? 죄인하고 이 하나님하고 맺은 이 언약은 이런 일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들어와야 이 언약이 성립돼요.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일방적인 사랑. 두 번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지만 실제 당사자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만약에 일, 서로 상호 동의 계약이랑 것은 cost and effect.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그걸 바라다보고 도장, 사인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어요,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야, 우리 세 아이가 있지만 가운데 아이를 제일 제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요. 근데 앞만 봐도 이세 아이 중에 첫째 아이하고 마지막 아이하고 보면 이 애들이 더일 잘하고 더 부모에게 잘해요. 근데 가운데 애를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더두고 사랑하게 되느냐? 미안하지만 그건 나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한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합니까 그 이유를 말한 성경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묻지를 마라 그냥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어 어? 근데왜 물어봐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이 한마디가 있어요 기쁘신 뜻이라그랬어요 기쁘신 뜻이요 그냥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창세 전이라고 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너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5절 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설명한 내용의 단어들이 여기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전제돼야 우리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백성이 되는 나가는 길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야 무지를 말하려니까 왜 자꾸만 물어봐 왜 사랑했냐고 아, 내 기쁘신 뜻이야. 내가 좋아서 그랬어.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크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이것을 구약에 여러 번열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 윤리가 엄청난 윤리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어 기독교 윤리는 원어로 숨은 본음 그러니까 이땅 위에서 1도 모자라는 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원어로 숨은 본음이라그래요 이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예요 100% 이타적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걸 불가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에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대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사학입니다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는 뭐냐? 그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인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 그리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뭐냐? 인간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말 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에 몰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며 면고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지구에선 이땅 위에서 선을 잃을 수 있는 숨은 본음을 형성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줄로 믿어요 참 생각하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있을 수 없는 내용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안 되는데도 된, 된다는 확시, 확실한 증언을 그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랬어요 예정하사 결정 그런데 예정은 이렇습니다 그냥, 그냥 생각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시간과 사랑과 조건과 공간과 모든 사건을 다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프로젝트에 딱 맞게 진행해 가는 역사예요. 참, 그 진행해 가는 역사.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아브라함의 타이팔러지, 모형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구약에는 그렇게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 예정, 창세전의 예정이, 예정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을 보면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역사를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관념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여기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있었다. 아 내가 4 0도안 된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있었단 말이냐 이천남마도다 유대인들이 막 공격했잖아요. 모르고 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역사는 이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성경으로 볼때 현재가 있습니까? 현재?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를 규정한 구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 말하는 그 순간은 0.1초가 될지 0 2 될지 몇 초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과거로 흘러버렸어요 현재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은 단위로 나누는 것 뿐이지 사실상 시간은 없습니다 50년 전, 60년 전의 사건을 현재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이미 50년 전, 60년 전하고 현재하고 맞닿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시간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역사, 구약의 역사, 일어난 모든 역사를 현재적 관점에서 보고 창조 이전의 관점에서 보고 종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에 나타나는 언약론은 창세 이전의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역사 속에서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 즉 은혜 언약의 역사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나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영원한 창세 전의 역사가. 종말이 끝나는 영원한 종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실절입니다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네 후. 너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현재 언약, 미래 언약, 은약, 과거 언약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에 여기 히브리 말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창세 이전의 역사와. 이 종말이 끝난 후의 역사밖에 말하는 것이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역사는 반드시 영원한 역사로 연결됩니다. 내가 행하는 삶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영원한 과학 창세 이전의 역사 속에서 계획된 대로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 은약이 뭐냐 은혜 은약은 이렇습니다 창세 이전의 구속 은혜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데 이것이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완성된 역사 속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그 중에 내용이 뭐예요 지금 내용이 이겁니다 후손입니다 자손입니다 자손 수많은 자손 이 자손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의 자손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로마서 4장 16절. 찾았지요. 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조상이 조상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18절 읽어보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에 많은 민족이에요. 흑인, 황인, 백인 소용 없어요. 유대인 소용 없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믿는 사람의 조상. 근데 여기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시간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없고 것도 없어요. 근데 시간을 어느 정도 몸을 이렇게 지탱할 수 없을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눈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눈물 나요. 이 사랑은 창세 전에 결정된 사랑이에요. 시간 속에서 결정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 가슴을 후배파요. 시편 63편 3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인자가 물엇러 love 사랑이란 뜻이에요. h a 드 d 히브리 말로 네. 사랑이란 뜻인데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는 시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 관념을 벗어난 얘기를 써놓은 건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명이 오늘날 태어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난 이 생명 이전에 사랑이 먼저 작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도록 여기에 안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환경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한 500년 전에 이주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찔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전쟁 속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난 그 속에서 인류의 딱한 사람 내가 오늘날 태어나서 예수 믿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구속언약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응? 저기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습니다 그러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보십시오. 요거 이렇습니다. 구절이 그 서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로아미잖아요. 있 로아미. 로 그러면 히브리 말로 아니란 뜻이에요. 영어로 노, no, not 란 뜻이에요. 아미 그러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애를 하나 마지막에 낳는데 로아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이름을 지었어요. 그는 그걸 타이팔라지라 그래요. 모형론. 모형론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 하는 것은 타협하라지 모형론인데 실제적인 시공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증명을 보여줌으로 말면 그 예수 믿는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인물을 보여, 보여, 보여준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요 사실상 그들은 배역한 민족이에요 사실상 그들은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 서있잖아요이 사람이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내놓을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됐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몰아지 뛰어서 해갈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저주받아야 돼 너는 틀렸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안돼 그런데 거기서서 나는 너를 택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내 아들이라고 했어 알아? 그것이 은혜 은혜 약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게 호세아를 읽으면 재밌는 게 있는데 씨 아들을 낳고메리라는 여자가. 근데, 우리 저기, 옛날에 성경에 보게 되면, 저기, 뭡니까? 기생라합이라고 그랬는데, 기생이란 말, 그 히브리 말을 봅니까? 길거리의 장이란 뜻이에요, 그게. 참, 기가 막히죠? 마태복 밀장에 보게 되면, 그렇고, 그렇고, 그렇고, 그렇고, 그렇고, 그렇고, 요상한 이세 여자가 나오잖아요. 기생.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여자. 어? 결혼하고 이혼해가지고 같은 종족에 또다시 시집간 여자 그걸 보고 Secret Review of God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라 그래요 나타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은혜의 언약에 있는 백성을 위해서 악을 그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비윤리적인 것을 윤리화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뭐야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놓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70억의 인구가 나를 향하여 총을 쏴도 나는 너를 구속은약에 이집 만들 때은혜언 은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는 너를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수천명 수만명을 때려 죽이는 역사가 있으라도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나는 너를 내 아들로서 끝까지 간직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언 은약이에요 제 하나님의 영향이 오슴스터 신앙 고백 성도의 견인 나옵니다 성도가 악을 향합니다 성령을 근심합니다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합니다 성령의 탄식으로 한없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고민에 빠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인간적 그걸, 그걸 갖다가 안트로폴모피즘이라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쓸수 없는 용어인데도 인간을 이해하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식을 하면서도 결단코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호세아의 일장에. 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추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가정한 그 위치에 있었잖아. 너가.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그렇게 지칭했어. 명심해. 그걸 역사적 예표로 보여준 게 뭐예요? 기생. 고멜일 한테 장가가라. 이게요, 장가 갔어요. 새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자를 사오라 그랬어요. 나 같으면 바다에 빠져 죽든지 하지, 그못 못 갑니다. 그 여자를 다시 사로. 호세의 3장을 보면 사랑의 고백을 해요. 호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수 없이 너를 사왔어. 이제는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여자한테 장가가 지고 그런 일을 벌어졌다면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오겠어요? 죽었으면, 차라리 자살했으면 하지, 그런 고백 못 합니다.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배나무는 사랑 근데그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랑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어떤 윤리 도덕을 봐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뭐뭐뭐뭐라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랑은 주는 거 아주 추상적입니다. 사랑은 뭐 희생하는 건뭐 아주 뭐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 세상에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런 시시한 얘기 필요 없어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사랑. 사랑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열매예요 네? 사랑 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가 울리는 경갈이 되고 내가 예언한 능 있어 모든 비밀을 알,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사랑은 우리 창 어, 사랑 어, 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냐 사랑은 우리 참고오냐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않냐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않냐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않냐며, 무리행치하냐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의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범사에 참여 봉사에 매우 봉사에 바란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러울 것이요 내가 지금은 어린아이와같이말르나 그때 가서는 어린아이 일을 벌였노라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정확하게 논한 윤리, 도덕, 다른 종교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일택했다는 것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두 가지 개념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75인구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야, 너는 내 백성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 내 가족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에이. 다시 여기 예레미야 3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참 가슴이 매져요. 31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설명이 나오니까 요와께서이이 말씀하십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갈 때에라. 예적에요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은 영원한 사랑이 아까 다시 설명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안 되려. 야. 여보 우리 당신. 아, 지난주에 우리 사람이 눈 수술 했다니까 겁이 부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래 조마조마하고 서서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아, 마취 깨느라고 지금 안식을 취해야 하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 아, 그러면 그걸 좀 빨리 말해 주지 않고 왜이리 이제 늦게 말하냐고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 뭡니까? 창세 전에 내가 알지 내 생명이 다행 해나기 이전에 결정된 사랑이 이 세상이 끝난 후에 가서 영원으로 계속된다는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사랑? 그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끌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증으로 보여진 사건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타이팔라지 모형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에서 가장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괴롭힌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절대로 말안 듣습니다. 조금 좋으면 언제 그랬더냐 하고. 우상 섬기고 즐기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배반하고 그러다가 조금 고통당하면 하나님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구원하는 것은 은처럼 연단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한 이유는 내 영광 때문이야. 이사야 48장 9절 한번 보십시다. 1절다 같이 있습니다. 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 다 같이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부모의 심정인데요.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애가 그러면 매를 때릴 수밖에 없지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제가 어려서 마음대로 어머니 말을 거역하고 돌아다닐 때 어머니가 매를 때려놓고 돌아가서 뒷방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심정을 몰랐어요. 자식을 키워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책벌하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말 우상 섬기고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리에 재패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니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명령 하나만 끝나버려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바빌론 포리에 재패가게 만들었어요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돌아갈까 그 마음 하나 딱 보고 내가 너를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해 은처럼 연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을 빼기 위해서는요 제가 자랄 때 광산이 있었는데 그 엄청난 돌을 갖다가 집어넣더라고요 막 깨요 쾅쾅쾅쾅 깨는 소리가 십리 밖에 막 들려요 그리고 2천도 3천도 되는 풀무속에다가 그 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새까맣게 태서 가루로 나중에는 빠져나와요 그 돌들이 그리고 저 마지막에 가니까 이래요 금이 한참 있다가 한 방울 딱 떨어져요. 한참 있다가 한 방울 딱 떨어져요. 은처럼 연단하지 않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100% 맞도록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연단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은. 그런 훈련에서 고난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걸 보고 은처럼 연단을 중단해 버려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그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즉이말은 무슨 이냐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너희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흠이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구원해 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만약에 이런 사랑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 일이 사실이라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아주 머리가 좋은 좋은 왕자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가 됐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소개해줘도 싫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하들을 데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거리에 나갔어요 아, 한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와한테다 아니,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어떤 여자 여자인가 보자. 키가 1 m 50도 안돼요. 눈은 한쪽은 찌그러지고 한쪽은 올라가고 그랬어요. 코를 보니까 고개 조금만 들면 비가 코에 코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얼었는지 닭살인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얼었어요.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휘어져 가지고 걸어가는 게 80이 넘어 할머니 걸어간 것보다도 더 아장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째 되자 가지고 웃으니까 속에 치아가 막세개네 개가 보이는 거 하고 웃는 거예요. 왕이 보고는 당장 소리를 질러서 이 여자를 갖다 버리라. 어디에 갖다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갖다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이 왕자가 밥을 못 먹고 상사병이 들었어요. 도저히 밤잠을 못 자요. 바짝 바짝 말라갑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이 전국을 수배해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 왔습니다. 아, 얼굴에 희색이 만만해 가지고 좋아서 그날부터 밥을 먹고, 신발 신으로 갈 때도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고, 밥 먹을 때도 그 자가 저고 자고. 하여간 처음부터 까지 모든 삶이 그 여자 중심으로 변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도 더치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주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추간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루어지고 전혀 이스라엘라 그랬어요 음료 이스라엘라 그랬어요 음료 이스라엘 죄를 범한 영적인 이스라엘 배남 없이 찾아오고 배남 없이 사랑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약의 사랑입니다 그 은약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이랬습니다 은혜하기라는 은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에베스 1장 4절에 예정 예정이 뭐야 예정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비계획파 신학자들은 예정이란 말에 닭살이 솟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정 그러면 저는 눈물 납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런데 로마스 구장 보십시오. 야 주인이 마음대로 토자기 만들었어요. 도자기. 그 토기장인을 보고 왜 나는 그릇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왕실에 들어가는 그릇 만들었어요? 나는 큰걸 만들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도록 예정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기로 결정했어 그걸 갖다 쌍방예정이라고 그래요 쌍방예정 쌍방예정은 뭐냐 그러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사람만 예수 믿기로 구원했다 이 사람은 구원했다 이 사람은 구원했다 그걸 예정론으로 삼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쌍방 일반은 그걸 보고 일방예정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쌍방예정은 뭐냐면 both predestination.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처럼 믿지 않기로 예정하고 버리기로 예정했다는 reprobation. 버리기로 예정하고 우리는 예수 믿기로 예정했다 그 말입니다. 셀렉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예정, 예정됐냐 믿도록 예정되고 예수는 버리기로 예정됐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요막 열심히 일하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악이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근데가르뉴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르뉴다는 악으로 사용, 몽둥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오미합니다 오묘해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은혜의약 가운데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말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생각해봐요 예수하고 친구하면 유익이 있어도 야곱이하고 친구하면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사기꾼 부모의 행정안도 사기, 속이는 사기꾼 사기꾼 중에 최고 사기꾼 야곱 그런데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랑하기로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나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백성이라 그랬어요. 백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백성인데 왜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는 백성이에요. 근데 한나에 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왕로릇 해요 왕로릇 천사를 마음대로 부립니다 천사가 우리 종이에요 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을 그냥 한나라에 가면 그냥 시간의 연속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모든 영광이 내 것이에요 왕! 왕! 천사를 부리는 왕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야 할라래가 뭐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선택한 우리의 이 가날픈 이 목숨을 주님께서 그 엄청난 값어치를 지불하고 구속해 주시고 그 구원이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이 육신을 벗은 날은 언젠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한나라에 가서 우리 사는, 사는 날 동안에 이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자라 있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것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 감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